이제 는깜까끝 까지, 하요하니다끝 까지, 하 니까 끝 까지, 하 니까 끝 까지, 하 니까 끝 까지, 하니 아, 끝 그래? 안돼나 너무 막 너무 막 눈에 띄는 거 하기 싫어 <웃음> <웃음> 적당히 적당 어, 걸로 적당게 온데 어... 저희 경문 수를 들었으니까 골라보세요 <웃음> 저한테 뭐가 어울릴 것 같아요? 저한테 어울릴 만한 거 무지개랑 무지개? 다음 주에 제가 방콕을 가니까 <웃음> 어울리는 걸로 과감한 걸로 썸네 일 이런 걸로 하겠다 <웃음> <웃음> 이런 모델 <걸로> 이런 <해야겠다. 웃음> 어 <웃음> 아니서 <웃음> 이렇게 어. 보이게. 찍기. 그게 하고 있는 거.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있는 게 내가 보이게. 그 화면 보고 싶다. <웃음> 아 보고 싶어. 그러면 안 보이시잖아.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. 아 모르잖아. 그래요. 아니 상관없고 보일 때 괜찮으면. 이 정도 각도가 괜찮아요? 아니야 언니가 아니, 어, 못 보이는 게날거 같아. 어. 머리 여기 어, 좀 찍으면서. 어. 너무 너무 가까이 찍는 건 영업 비밀이라고 어, 나한테 자꾸 <웃음> 안 된다고 안 내가 된다고. 얘기했어. 인형 안고 와이파이베이요 위치는 거의 괜찮나요? 네. 이렇게 묶으면 두 가닥이 되는 건가? <이> 네 <목소리도 모르는 것 같아> <음 이거보다 머리가긴 사람은 어떡해요? 그래도 그냥 그냥 붙이는 거예요? 근데 그냥 한... <웃음> 이렇게한몇개 하면... 아, 하고 찰랑찰랑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싫어. 아니, 싫어 아니 안 그래 색깔을 고르세요. 근데 너무 섞는 섞 거보다 한 색깔 하는 게낫지아 그럼 노색 그렇지 않아요? 약간 나 무난한 걸 좋아하니까. 고르세요. 빼고 빼고 약간 이 색깔 아, 섞어도 괜찮겠다. 그렇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데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한이사람아이사요은이사람요한 사람은 이거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사 고가 그지 네. 그건데, 이건헤어용이헤어용해겨용 해오용. 해오용. 해오용. 해오용. 해오용. 해오용. 해오이 해오용. 는데용 해오용. 해오용. 해오용. 해오용. 해오용. 해오용. 해오용. 해오용. 해오아 진짜 왜 좋아할지 알겠다. 맞아요. 이게 얼마나 진짜 애기들은 얼마나 예쁠 거야, 이게. 아, 이게 아니야. 조명이 좋아? 어? 어디서 이렇게 곱창 냄새가 나는 거야? 어디, 어디? <웃음> 곱창 냄새. <웃음> 곱창 맛있겠다. 아주 뿌듯해. 근데 이거 진짜 하기 전에는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하고 나니까 좀 예쁜 것 같아요. 만족스러워 <웃음> 하기 전에는 조금 약간 아니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뭔가 진짜 귀걸이 한 느낌이었다 그 그래, 어, 어. 뭔가 되게 반짝이는 귀걸이를 한것 같은 느낌? 그냥 그런 느낌입니다